예 안녕하십니까 이 색상 칼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이제 단품 다시 말하면 액터에다가 색상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색상이 정상적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예 그런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칼러 항목에서 칼러 로프티에서 액터의 색상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개별 액터별로 파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셈블리 레벨 모델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이 파트, 개별 파트의 색상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어셈블리 레벨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파트의 묶음이라고 할수 있는 어셈블리 레벨에다가 공통 색상을 지정해놓으면 아무래도 색상 관리가 좀더 간소화되겠죠 그리고 성능 면에 있어서도 그렇죠? 관리해야 되는 속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향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그또 하나 여러분이 꼭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개별 레체트의 색상은 자기보다 윗 단계에 있는 어셈블리의 속성, 그러니까 스칼라 속성을 상속을 받습니다. 최상위에 정의된 어셈블리 색상을 따른다. 그렇꼭 최상위는 아닙니다만. 자, 어셈블리 색상을 지나지 않으면 색상, 안려면 색상 팔레트에서 정의되지 않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색상의 어떤 변화를 애니메이션 하고 싶으면 어셈블리 속 색상 속성 키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색상을 어셈블리 레벨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카티아나 솔리드웍스에서 죽으라고 색상을 지정해놨는데 어? 떡불로와 보니까 개별 파트의 색상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지정한 경우에도 따라오지 않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색상이 온다는 얘기냐? 자, 이런 구조를 한번 보죠. A라는 최상위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서브 어셈블리가 있어요. 둘다 색상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색상이 없는 거죠. 디폴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개별 액터에 지정된 색상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A는 색상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서브 어셈블리에서 빨간색을 냈습니다. 그러면 개별 액터의 색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B의 색상을 상속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렇죠자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도 색상이 있고 B도 색상이있는데 개별 엑트론 그럼 A의 색상을 상속받을까요? B의 색상을 상속받을까요? 어, 질문이 좀 그런가요? 눈에 보이는데요 <웃음> A의 색상을 상속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윗단계에 있는 어셈블리 중에서 최상위의 어셈블리의 색상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컴포즈에서요. 저 열기 할 겁니다. 예제 파일 어디 있냐면 이 트랜스미션 기어박스 있죠? 안에 들어있는 카티아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액터를 병합해서. 자, 그전에 원본 파일을 한번 보죠. 원본이 이겁니다. 자, 카티아 버전으로 R21로 모델링한 겁니다. 기어들이 있죠? 스포 기어도 있고, 개별 기어도 있고 여러가지 기어가 짬뽕이 되있는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의 색상은 있나요? 색상 없죠? 서버 어셈블리 색상 없습니다. 개별 파트에 대해서 색상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 재질을 내놓은 겁니다. 이 재질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 재질을 없애면 어떻게 되있습니까이딜리트키 눌러볼까요? 파트로 또다잠면 내려와서 제가 재질을 없애보겠습니다. 딜리트하면 원래의 색상이 이거죠? 카테리키 디폴트 색상이요. 그렇죠? 이 색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컨트롤 Z 해놓고요. 얘를 저장을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플로 와보죠. 열기 하면 재질이 오는게 아니라 색상이 따로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카티아에서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전체적인 색상 있죠? 얘의 색상을 제가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서브 어셈블리가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이 되는거 개별 파트도 노란색의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 save all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노란색이 될까요? 안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노란색으로 온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레벨의 색상을 따라온다는 거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원래대로 네, 오토매틱으로 하면 여기는 색상 설정이 안된다. 디폴트 색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카티아넌 닫겠습니다. 오, 저장했어야 되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솔리드 웍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면 솔리드 웍스 기어 박스입니다. 요거 눌러볼까요? 그러면 개별 단품에 대해서 이렇게 색상을 제가 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셈블리 레벨에 대해서도 클릭하셔 가지고 표현 색상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별 트 개별 그 파트에 지정했던 색상이 다 무시되고 다 노란색이 돼 버리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 제거해 보죠. 자, 저장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열기 하겠습니다. 어, 솔리드 박스 파일 원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죠 열기 하면 아 이미 열려있어 그렇죠 창을 닫고요 열기 어셈블리 파일을 액터 병합 해가지고 열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무턱대고 가셨다가 나중에 색상 변경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자 개별 액터의 색상이 그대로 따라오는 게 보이죠 그렇죠 예, 해제보면 어떻습니까? 개별 객체의 색상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엉뚱하게 색상이 지정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제생각이 약간의 버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성능이 점점 개선되겠죠. 예, 아니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어셈블리 레벨에서 색상을 한번 표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색으로요. 저장 모스장겠죠그 다음에 컴포즈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죠. 그러면 개별 액트의 색상이 올까요? 아 이거 왜 제가 카티아는 열려있어도 상관없는데 솔리드박스는 왜 이렇게 열려있으면 못 불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마 3db와 컴포즈에서는 또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어셈블리 레벨에서 지정한 색상이 온다. 그러니까 어... 개별 액트에 지정한 속상을가져가고 싶면 으 어셈블리 레벨의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SolidWorks 파일을 불러올 때는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열기 하시, 어... 다시 한번 열어보죠. 열어가지고 이 레벨의 표현을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따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색상 가져오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아, 여 샘플 레벨 색상을 가져오는구나,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그렇죠요거요 그러면 이게 그림 도시된 부분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열기하겠습니다. 기어박스 있죠? 네, 트랜스미 기어박스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색상들이 서로 상수이 되는지 자 노란색으로 왔죠 매죠매 제가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안 바꿨습니다 자 y 축으로 잡을까요 플러스 y 축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 레벨을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죠 어셈블리 레벨 단위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걸 눌러보시면 전체 색상이 노란색입니다 그럼 전체 색상을 제가 어... 정의되지 않음 하겠습니다. 그럼 정의 안된거죠. 다시 요거 누르고요. 누르셔고 정의되지 않음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개별 액터에 대해서 색상을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어... 이거까지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일 지정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얘도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두번째거 있죠? 얘의 색상을 제가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분홍색이 되어버리죠? 분명히 얘, 얘에 대해서 따로 색상을 지정했는데도 색상이 어, 표현이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렇죠? 자, 옷에 이렇게 에, 하면 예. 그렇죠? 쌍개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도 약간의 존중은 필요하죠? 그래야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예의 어떤 정의하지 않으면 개별 액트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다 대고 속성을 지정해놓고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게 눌러져 있어야 되나요? 안 누르고 한번 해볼까요? 얘 다음에 색상을 한번 다른걸로 바꿔보자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렇 얘는 색상을 지정했어요 얘도 어떻습니까? 색상을 한번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하고예하고는또 틀리죠? 그렇죠? 지금 이거 눌러 놓고 얘를 찍는 거하고 눌러지 않고 찍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눌러, 이게 눌러 놓고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하나 전체 그룹에 대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셈블 예별이고요. 눌러 놓지 않고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죽으라고 색상을 바꿔도 상속이 될까요?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상속이 되기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색상을 지정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레벨에서 색상을 지정하고 싶으면 어셈블리 선택 모드로 하셔가지고 색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죠. 아까 전에 파워포인트에 녹색, 빨간색이죠. 그러면 우리도요. 얘에 대해서는 녹색을 지정했습니다. 얘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지정했어요. 빨간색이요. 그럼 어떻게 누구 색상을 따라 합니까? 녹색의 색상을 따라하고 있죠. 그런데 얘를 색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빨간색이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색상이 어떤 식으로 상속되는지 어셈블린 모드에서 색상을 지정해버리고 개별 렉트의 색상이 안무어들어간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리적으로 그런 거니까 어셈블린 모드, 혹시나 개별 어셈블린 모드 전체적으로도 색상을 지정하고 싶고 개별 액트에 대해서도 색상을 지정하고 싶으면 이걸 해제해놓고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처 입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런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신중한 컴퓨터원이라고 학 옆에다가, 제품 옆에다가 이제 회사 로업, 회사 이제 명칭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어떤 계기판을 만들어 놓고, 계기판에 어떤, 그렇죠? 그 계기 조작하는 그런 것들 다 모델링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모델링 하겠지만은, 그에다 이제 그림을 입혀가지고 계기판처럼 이렇게, 뭐, 어, 렌더링 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 이런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있나? 이 텍스처 맵 있죠? 이 텍스처 기능을 써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왜 그런지, 한번 보 자, 요거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솔리드 박스, 기어 박스를 한번 예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타 평합하죠. 자, 이 솔리드 박스를 꺼버리죠.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제가 사용할 그 그림 있죠 신중한 컴퓨터 학원 그림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프렉티스 파일 안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제 학원 홈페이지에서 약간 그림 캡처한 것 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웃음> 앞으로 보지도 <보시다> 보면 <웃음> 죄송합니다 이 광고성 글은 아니에요 광고 맞습니다 <웃음> 그렇죠 자 여기다 입혀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보십시오. 얘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한 면이죠. 한 덩어리입니다. 도대체 이, 요 면에만 어떻게 입히느냐. 그죠? 이걸 잡고 여기다 대고 택시에 펴버리면, 그래서 그렇죠? 누르셔가지고, 어디 있었죠?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신중한 컴퓨터 학은 이렇게 입히면 막 이런 식으로 입혀져 버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체 면에 다 입혀져 버린 거죠. 플래은 대신에 원기둥을 하시던 원기둥 하면 이렇게 입혀지죠. 그렇죠? 자, 원기둥을 마치 전개도를 시킨 것처럼 전개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구형을 하면 구를 전개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같은 경우에는 딱 원기둥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가까이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평면인 경우도 있고, 공면인 경우도 있고, 원기둥이 형상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음. 텍스처는 뭘까요? 가져온 텍스처로 입히는 건데. 그렇죠? 자 여기다 택체 에피는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면만 어떻게 추천하느냐 자잘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원본 솔리드 웍스라든지 카티아에서 요 면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컴포즈 내에서도 이 솔리드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이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형이 나중에 섹션 칠때그 그렇죠? 자에서 이 단면 해칭할 때 이의 속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당장 그렇고요. 자 보죠. 여기다 되고요 제가 이거를 지오메트리에서 분해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덩어리인데 이걸 분해해버리면 개별 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쭉 누르면 어떻습니까? 이 쫙!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면만 따로 선택이 되죠. 그렇죠? 이걸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속이 빈. 그렇죠? 뻥 뚫려버리죠. 예, 개별 면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형 패턴 16번이죠 자, 여기다 대고 요 면에 대해서 제가 텍스처를 입혀보겠습니다 활성화, 그림, 신중한 컴퓨터 학원 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오나요? 잘안 들어옵니다 이거 그렇죠? 이 높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플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 들어오나요? 잘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자, 해도 표시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기울어집니다. 그렇죠? 똑바로 할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이 비율이고, 스케일이고, 크기 조절하는 것 뿐이죠. 스케일. 그렇죠? 이거는 비율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복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블렌딩 모드는, 예, 뒤에 있는 면하고의 어떤, 적절하게 어떤, 그렇죠 조화를 이룰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활성화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똑바로 할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방향성 때문에 그런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자 홈에서 카메라 정렬하기 이면 있죠 이 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면 잡고 여기다가 텍스를 활성화 한 다음에 이 신중한 컴퓨터 학원을 열어봤어요 그래도 기울어져서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막스트레스 만빵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 다른 방식으로 해봤어요. 자 일단은요. 예. 요거 잡고요. 다시 한번 병합을 해놓겠습니다. 솔리드로 인식을 시켜놓죠. 지오메트리에서 병합 누르면 예 누르면 한덩어리가 됩니다. 예. 예 누르겠습니다. 어? 이 병을, 어 병합이 안되나요? 여기부터 따로 잡아볼까요? 병합 예어 이상합니다 자 어셈블리 랩에 요걸 눌러놓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런 다음에 병합 예 누르겠습니다 어 병합이 정상적으로 안되네요 원래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자 그렇죠? 뭐를 제가 준 모양이에요 여기다 준게 있나요 그런거 없는데요 그렇죠 음자 다시 한번 해자고요 여기다 대고 뭐따로준거 없었죠? 그렇죠? 근데 병합이 안될까요? 그렇죠? 예좀 이상합니다 자 일단은요 예, 무시하고 넘어가죠자 이게 분해를 하면 그렇죠? 보시죠, 디오메틀에서 트 분해를 했어요 그럼 개별면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병합을 하면 병합이 됩니다 근데 얘는 좀 이상하게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면이 아니라 이게 솔리드로 인식이 돼버리죠 자, 솔리드로 인식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를 쭉내 전체를 다 선택하고요. 이 어, 솔리드 대신에 면으로 인식할려놓을까요그 다음 에 병합해볼까요? 아, 그래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분해되면서 를좀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다시 한번 열어서 한번 해볼까요? 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열기 우리가할 때가 아닌데요, 그렇 그래도 좀 궁금하니까 그래 그렇죠? 병합한 다음에 가져와 보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분해하고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잘 되는데 얘만 본체만 조금 이상하게잖나요얘 잡고요, 그렇죠? 변환 어, 지오메트리에서 분해. 어, 이제 개별 면으로 나오네요, 또, 그렇 바디 부분만, 이분 부분 있죠? 다 잡고, 예, 병합하겠습니다. 얘예 누르면, 하나로 다시 병합됐죠? 이렇게요. 이름이 바뀝니다. 잘. 아까 엑트로 병합 그 옵션을 열기 위해서 요거를 체크하지 않고 가져와서 그럴 수 있나요? 금방은 체크하고 가져왔죠? 제가. 그럼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네요, 그렇죠? 예, 선형 패턴 있죠? 얘를 분해를 해버리면 아, 면을 또 분해되네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병합하면 다시 병합되네요. 월라리요 그렇죠? <웃음> 예, 병합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정렬, 이면 잡고요. 여기다가 지오메트리 보시면 평면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퀘어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클릭, 클릭, 이렇게 중심이 네. 그렇죠. 처음에 찍은 점이 이 정사각형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환했어요 자, 대상을 찍고요. 이거를 조금 옮겨보죠. 크기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유형 스케일 어 스퀘어 스퀘어 작성한 건 맞습니다만 스퀘어를 작성한 다음에 텍스처를 입혔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이 스퀘어를 이정을 한번 시켜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지오메트리 스퀘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여 깊이 있죠 깊이 값이 사실은 이게 한 50을 해볼까요 너비가 됩니다. 이게 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너비는 높이가 됩니다. 20. 요렇게요. 그런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옮겨놓고 여기다 대고 한번 클릭하죠. 변환해서 해제하겠습니다. 얘 잡고 여기다 텍스처를 한번 입혀보죠. 텍스처.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온 제가 만들어 온 신중한 컴퓨터 화고는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텍스에서 여게 투명성 활성화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다 어떻습니까? 다 파란색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투명성 해제하고요. 블렌딩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투명성 주겠습니다. 둘다 비활성화 되었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플레이너 방식은 맞습니다. 평면에 대피는 거니까요. 그렇죠? 블렌딩 할 거냐, 투명성 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식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최소한 입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이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약간 어긋나 보이죠? 그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유형에서, 아, 변환했어요 자, 이동. 얘 찍고요. 적당히 이동을 시켜 놓고,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얘 잡고, 살짝만, 오 예. 스트레스 만빵입니다. 자, 회전,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잡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회전 딱 정확하게 회전시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회전하셔가지고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좀더 이제, 그, 그라데이션, 안티 알리아 세포 같은 걸 없애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더 작업이 아마 가능하실 것 같고, 이렇게 너무 크게 주지 않다 그러면, 아마, 음, 너비를 한30 정도로 주고요. 높이를 한10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정확한 위치에 좀 보기 좋게 입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좀더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개별 면에 대해서 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 이것처럼요 요 면에만 따로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분해하라는 얘기죠 분해하시고 그럼 분해 되잖아요 그럼 요 면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자 변화식을 해제하겠습니다 요 면에 대해서만 잡으시고 색상을 따로 준다든지 효과를 따로 준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했다가 나중에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합쳐버리면 지오메트리에서 병합 예 누르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덩어리가 있고 이 색상에 들어간 면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잘 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만 뭔가 다른 효과를 주시는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연구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긴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